프로박이라는 캐릭터는 하균 어, 선배가 같은 재현이란 역을 도와서 어, 옆에서 이제 원래 해커거든요.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또 재현이가 필요한 걸 이제 찾아주고 알아봐주고 좀 약간 진지할 수 있는 극을 약간 재밌게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역할입니다. 유튜브 뭐 유튜어 유튜버. 근데 제가 이제 과학 유튜버라 뭐 이렇게. 약간 뭐 업돼서 한다기보다는 뭐 약간 뭐 진지한 느낌이긴 한데 앞에서 소개한 게 있거든요. 뭐, 뭐 짧게 보여드리면 어. 요즘 뜨는 최신 과학 뉴스만 골라서 알려주는 프로바게 원펀치 사이언스잘될것같으신가요 <웃음> 유튜브요? <웃음> 네안 되죠 이 유튜브 잘 되겠어요. 사람의 나약한 감정을 이용해서 가짜 처럼 팔아먹는게 잘하는 겁니까? 하루에 40명 가짜 처럼파아먹는게 잘하는 겁니까? 한 3개월, 4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 했는데 현장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독님, 그리고 스태프분들, 선배님들, 또 동료 배우들 해서 누구 하나 어 좋은 말밖에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. 그리고 뭐꼭 현장이 좋아서 뭐 열심히 했다라기 보다는 좋은 현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더 연기에 집중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. 모든 분들, 스태프분들,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한테도 배려해 주시고 저도 배려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즐겁고 집중해서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.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n g l e 도 수고 r r i n g at the w a t